아, 고추가 아주 뭉태기로 올려있네. 네, 네, 네. 그러니까 가을에 맺히는 네. 것처럼 이렇게 많이 지금 계속 끊임없이 맺히고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게 이제 이 꽃잎이 일곱 장. 꽃이 클수록 이제 대화가 나옵니다. 쪽도다 그래요. 다 엄청 많이. 와. 어, 이런 <웃음> 이런데 보세요. <웃음> 저 생전 처음이에요. 잘 크고 잘 달리고 고추 봐도 크고. 어이. 그래서 올해는 한 나무에 두분 정도 따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되려나요? <웃음> 됐어요. 됐어요. 와, 진짜, 진짜. <웃음> 특별히 관리한 거는 작년에도 저희 제가 그 오가노서를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관주를 했더니 네, 저는 충남 태안에 한고추밭에 나와 있는데요이 고추밭은 주변은 탄저병으로 아주 고생이 많다는데 탄저가 지금 전혀 생기지 않았고 또 고추가 이렇게 지금 커가고 있습니다. 자, 이차 지금 순모지도 생기지 않고 아주 잘 크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비법이 있길래 그렇게 됐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두0평 정도 해요. 평에몇 네. 그루씩 했어요, 지금? 4,000개. 정식은 4월 10일 날 부지포 터널로 했어요. 와... 작년에, 작년에 몇 그루 따셨어요? 작년에 4,200근 정도 딴것 같아요. 아, 4,200근? 네. 많이 따신 건데? 많이 땄죠. 이 동네, 이 동네뿐 아니라 태양군에선 1등일걸요? 태양군 1등! 네. 와... 저희는 겨순까지 다 길르거든요. 부지포 터널을 쉬면 얘가 본순이 딱 올라와서 부직포 이만큼 닿거든요? 네. 그럼 본순이 딱 이렇게 멈추더라고요. 멈춘 다음에 겨순을 제 키하고 똑같이 딱 키워요. 네. 너무 많이 달린 거 아니에요, 이거? <웃음> 이 무게를 못 이기고 이렇게 옆으로 넘어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간단해요. 얘를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딱 섰잖아요? 네. 그럼 이 양말목으로 이렇게, 이렇게 고정시키면 돼요. 이렇게 제대로 섰잖아요. 지금 고추 상태가 어떻습니까? 엄청 많이 달렸어요. 네. 두번 따내서 그렇지 빨간 고추도 많았는데 땄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이틀만에 많이 익네요. 이런데도 지금 손을 넣 수가 없네요. 워낙 많아가지고. 에. 많이 달렸으면 약간 순머지가 오거든요. 근데 그 순머지가 거의 오지 않고 계속 위에 달리고 있어요. 아, 고추가 아주 뭉태기도올려 있네. 네네네. 그러니까 가을에 맺히는 네. 것처럼, 이렇게 많이, 지금 계속 끊임없이 맺히고 있어요. 지금 7월 25일인데, 네. 계속 네. 열매가 맺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그리고 꽃이 피고 있어요. 이렇게 맺고 있어요. 꽃이 줄줄이 네. 끝까지, 네. 꽃, 꽃, 꽃 네. 피고. 굉장히 특이한 게, 이 꽃잎이 일곱 장. 꽃이 클수록 대과가 나오는데, 아, 네. 네. 네. 그 대과를, 만, 이 꽃잎 장수를 만들어주는 거는 뿌리 관리. 밑엔 딴 거고, 지금. 예, 네, 딴 거고. 딴 거고? 예, 네, 여기 이제 달리고 있고. 달려 있고. 예, 네, 네, 달리고 있고. 너무 신기해요. 어... 이렇게 계속 꽃을 길러보면 중간에 이게 순머지가 한참 오거든요. 근데 없이 그냥 계속 오고 있어요. 특별히 관리한 거는 네. 작년에도 저희, 제가 그 오가노서를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관주를 했더니 네. 이게 순머지가 살짝 오기는 했었는데 가을에 엄청 많이 땄거든요 고추를. 그래서 올해는 더 오가노서라고 아주모엠지를 작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준다고 해도 까먹고 막 해가지고 좀 개갈 안 나게 했었는데 올해는 신경 쓰고 일주일에 한 번씩 딱딱 이제 관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순머지가 거의 안 오고 이렇게 많이 열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주모엠지 한번오간노설한번 이렇게 뭐야 그 비료 줄 때마다 계속 같이 관주를 했거든요. 고추라는 게 끊임없이 달리는 게 중요해요. 숨머지 없이 적게 따도 한 근이 나올 수 있게. 음. 네. 그게 이제 아주머 MG랑 오간노설이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음. 뿌리가 안 뽑혀져요. 대표님 힘을 쓰세요. <웃음> 못 뽑는 거예요 지금? 예. 네. 아, 진짜 어려워. 요 <웃음> 야, <웃음> 어 <웃음> 됐어요. 됐어요. 와, 대어 나왔습니다. 와, 이거 와, 이 보는 거랑 완전 다르구나. 네. 엄청 무거웠습니다. 엄청 무거워. 지금 막 고추 하나를 보여주, 보여주시기 보여주 네. 위해서 뽑았는데, 네. 네. 네. 네. 네. 야, 이게 지금 몇 개가 있을지 엄청 궁금합니다. 아, 그게 겨순인가요? 네. 네, 겹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웃음> 아 지금 달려있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네 거기서 겹순띠었는데도몇개 정도 생각나 일단 다 떼고서는 세야죠 110개 110개 아기 아이고 죽였어. 막듣어. 우주자자자. 어떡해. 주가 너무 많이 달렸어. 그죠 네. 나 좀, 아유 이 바닥 좀 보세요. 야, 뭐이 어떡하냐? 바닥도 한 50개 정된것 같은데. 요거 네. 과연 한 나무에 몇 개가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세어볼까요?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사 열여 백육십 개요 제 얼굴이 좀 큰데 꼬지가 더 커. <웃음> 작년에 이런 게한 50개 넘었을 거예요. 아 그런 것도 왜냐면, 엄청 많았죠. 네. 조그만 게. 작년에 큰과 에. 비교하면은 에이. 지금이 더 많아요. 작년에 에이. 대비했을 때. 이 정도면 한 18cm 정도 되거든요. 18cm 정도 되는 게 지금 뭐 영상 보시는 분들은 뭐 딱히 뭐땅 관리 안 하셨으면은 한 28g, 한 30g, 이 정도 선이 거의 평균적이거든요. 46g. 50g짜리도 많았는데. 많았었는데 다 48g. 따냈어요. 다따요 저쪽... 46g. 길다고 더 무게가 나, 많이 나는 게 아닌가 봐요? 네. 음. 어, 왜 그런 거예요? 일단 이 갓도 있고요. 갓이 얇으면 아무래도 가벼워, 가볍고 갓이 두꺼우면 무거운데 그거랑은 별도로 세포 분열을 얼만큼 많이 시켜가지고 재배를 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무겁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자재가 들어갔느냐 거기에 따라서 무게가 정말 많이 바뀌어요. 음. 이 홍고추 기준으로 4kg 정도 따면 한근이 나와요. 그러면 30g 4kg니까 한 120개 정도? 130개? 130개 정도 응, 따야 응. 한근이 나오는데 에이. 이런 거는 이제 45g에서 50g 정도 나오니까 한. 거의 한 1.5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 조금 덜 따도 한 80개만 따도 한근이 나올 수 있게. 에이. 이게 뭐든지 고추든 마늘이든 다 무게로 따지니까요. 이게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170개였는데 그, 두번 뭐. 따내고 백십 개예요. 그러니까 두번한두번 따낸 게한 스무 개는 안 뗐을 것 같은데 한 이십 개 따낸 것 같아요. 그래도 에이. 작년보다는 적잖아요. 착과량이. 에이, 에이, 에이. 근데 작년에 어머님이 말씀하셨을 때 후기 그러니까 이 차전 때 살짝 에이. 가벼웠다. 네, 살짝 가벼웠어요. 네, 엄청 가지 두꺼운 고추 품종인데. 에이. 엄청 많이 다니까 가벼워졌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에이. 그래서 올해 적용한 게좀 무겁게. 예. 좀덜 따더라도 이제 수확량을 작년 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겠군요. 하는 에. 자제였고, 에. 그게 이제 오가노설. 오가노설 황이 좀 무겁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면역력을 길러줘가지고 지금 저희 동네 다 탄저병이 왔는데 저희는 전혀 하나도 안 왔어요. 오가노설 탄저병 안 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일단은 조직이 훨씬 더 치밀해지는 거고요. 물에다가 뭐 설탕이라도 넣으면 은 그게 더 무거워지잖아요. 비중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하나 자체의 무게가 높아지는 이유가 조직이 훨씬 치밀하고 하기 때문에 뭐 탄저라든지 이런 거가 뭐 연면 살포했을 때 침투가 덜 된다. 이밭이그 일주일에 두번 정도 이제 관중 비료가 들어가고 물은 거의 뭐 이틀에 한번뭐 매일 줄 때도 있고 지금 찍어 보면은 0.4 예. 어, 이 정도 엄청 낮은 거 아니에요? 엄청 낮은 거죠. 관중비를 맨날 주는데. <웃음> 이게 가능해요? <웃음> 그러니까 뿌리가 굉장히 튼튼하다는 뜻이고요. <웃음>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내려갈수록 이슈값이 이제 뭐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1.0 이상 넘어가질 않아요. 비료를 그렇게 많이 주는데. 어... 이거는 다 먹는다는 얘기예요. 어, 얘네들이? 네. 예. 근데 여기 이제 하나 뽑아서. 자. <웃음> 이쪽을 찍어 보면. 이 시까지 훨씬 높죠 오히려 바깥이 더 넘어가? 왜냐면 여기는 지금 먹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 거기는 지금 네. 염류가 쌓여 있는 거고 네. 염류가 쌓여 있다기보다는 뿌리가 있는 쪽은 다 먹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뿌리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이제 뿌리가 있는 데 쪽은 다 먹는다 어. 그만큼 이제 고추가 먹기 때문에 고추가 무겁고 고추가 많이 달리고 e we go! Yeah.